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.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 충당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 제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